하이 루 오늘은 묘진 누나랑 최우영을 만납니다 아직 여전히 잘 쓰고 있는 라노아 앰플 밖에 비가 급나게 와요 인. 음 향기 좋아 음 v 스내사랑은새바올 그래 난 향기로 웃기지만 면도를 했기 때문에 인중 부분은 촉촉하게 습은 진장 뚝뚝뚝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브이로그 요청을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브이로그를 이제 틈만 나면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우 더워. 씨. 9달 다 써가지고 겨울에 샀던 보타니킬보환테놀 블레미쉬 크림 엄청 조금, 콩알만큼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톤업 크림에 틴트만 바르고 나갈 거라서 톡톡톡톡 흡수를 시켰니다 이렇게 흉터만 조금씩 남아 있는 편이에요. 괜찮쥬? 볼만하쥬 보나벨라 로즈워터 토너 크림인데 이거는 제품 제공이긴 하지만 제가 쿠팡 라이브 할때 미리 사용해보고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됐어가지고 그때 받아본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힌스 무드인핸서 리퀴드 글로우 얼루어링. 예쁘쥬? 이런 느낌으로. 오늘 준비 끝.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이 선물해주셨어요. 언박싱 한거 보셨나요? 해물탕 먹으러 갔을 때 만난 구독자 선생님이 주신 옷. 오늘 가방은 뉴에라 사코시백에 오늘 뿌린 향수 넣고 논픽션 포개입니다. 틴트, 립밤, 2 0 0 눈물, 시각 입냄새 캔디랑 마우스 스프링. <웃음> 그리고 에어팟을 잃어버린 저는 요즘에 줄이어폰을 씁니다. 카메라 배터리.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넣어야 돼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그럴까? 아 어, 우리 립제이 씨. <웃음> <웃음> 너무 기대돼는저 채우 거. 만났는데 채우가, 채우 형이 와줬어요. <웃음> 저 일산에 립제이 씨 보러 왔는데. <웃음> 네, 곧올 겁니다. 곧 오신다고 해가지 저기요. 빨리 오세요. 진짜. 뭐하시는 건지... <웃음> 일산에 립제이씨를 모셨습니다. 워킹 <웃음> 한번 모였어요. 설왜 이렇게 많이 뺐냐요? <웃음> <야>, 목숨줄. <조심해. 웃음> 여러분, 저희는 돈가스 먹으려고 했는데 멀리 오신 귀한 분께서 튀긴 거를 못 드신다고 하시므로 아니, 튀긴 거는 좋아하는데 돈가스는 먹기 싫어. 에어컨 틀 거야? 여건 틀었는데? 이미 틀었어. 아 그래? 아 그랬네? 세게 틀 어, 세게 해줘. 네 그래서 일산의 명물 일산카게스 가고있습니다. 일산카게스! 어떡할건데? 우리가 실수로 따라다니는 거야. 저번에 친구랑 한번 왔었던 밤갈시 버거에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존맛 까진 아니에요. 어쨌든 앞에 두팀 있어요. 확대요 확대. 하이! 에이. 뭐, g 면 좋긴 좋지요? 응. 음. 색깔아 음. 강아지 찍고 있는. 데 카메라에. Look at this. Look at t 고배 s l o 어배 a 리 t 이 i s l o o 사 at this. Look at this. l o 세 k at this. Look at this. l 다 o k a a 하나에다가 그 다음 칠리 치즈 프라이즈 하나에다가 그다음 요거의 세트 A에서 닥터페퍼에다가 야 이거 발색 은근 좋아 뭔데? 미친놈이야 이거, 메이크메이크 메이크. 나 지금 입술 이거 봐. 엄청 빨개졌지? 빨개졌다 그야안 <웃음> 되겠지? 잘 먹잘먹 잘 먹. 왜 이렇게 된장 같아? 저똥이에요 화장실 파리 같은 느낌. 오래된데. 야, 면 삶아. 치즈가 진짜 미국식인 것 짭짤함의 맛. 개뜨거 내일까지 입어야 하는데. 립이는 계속 입으로. 네. 별로 안 뜨거워 보이는데? 야? 우아, 나... 나 이게 뭐야? 은행야나 <웃음> 아, 응. 이거, 나 이거 딱한 번만 딱 찍게 해줘. 아? 형. 맛있어? 응, 아, 응, 응. 아있어 응, 응. 맛있어? 이 응. 맛있이 응. 맛 맛있어? 아직 있어 응. 맛있어? 응. 어 <스> 우린 간단다잘 꺼라. 이 <웃음> 네 I'm a b o l 이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태 온다. 뜨뜻뜨뜻 뜨뜻뜨뜻 뜨뜻뜨나 뜨뜻뜨뜻 뜨뜻뜨뜻 뜨뜻뜨뜻 뜨뜻뜨뜻 뜨뜻인뜻 뜨뜻뜨뜻 뜨요뜨뜻뜨세요뜻 뜨뜻뜨뜻 뜨 새우튀김 청춘 차? 온도 청춘 온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간장 돼지 너무 맛있 음 먹고 싶어 음 아, 음아 먹는 거야그 맛있어 아우, 그한달 아우. 종이네 아, 진짜 그거. 아니, 너무 오랜만에 왔어. 하던. 하들 장난 없 너무 맛있다. 유렌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양배 양상추 양배. 어향 봐봐. 맛있겠다 이거 늦게 질주하고 있지? 아안돼나 어때? 그게 나 일단 먹어보자 응이야 이럴 수 있어 걱정하지 마내 차려 가어서 대만식 당면 <웃음> 대만식 당면? <웃음> <대마식> 당면 볶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채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형이 다 쐈어요 멋진 아니 아니. 사람 맞췄어 <목소리> 맞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가운데로 음, 뭐? 다 먹먹 음. 뭐? 뭐? 나나나 음. <목소리> 거. 맛있는데 갑자기 뜨는 거아 당장 생 아 놓쳤어. 짱떡짱떡해. 아, 연예인이네? 카메라 이렇게 누고있까한에넣어요 맛이 어때요? 와. <웃음> 갈게요. 안녕하세요. 헤이 모모 모모 헤이 모모 모모. 에. 와 일산은 이런 동네구나. 그래. 와 명물이. <웃음>